이게네? 예? 이거? 어, 와. 어, 이 훨씬 다 그죠? 네? 안녕하세요. 안녕. 인사 한 해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쁘지 언니, 윤설아입니다. 얼굴을 <웃음> 그렇게 가렸는데 어떻게 알겠어요? <웃음> 네, 이쁘지 언니. <웃음> 아, 원래 니는 네. 가려도 예쁜 법이거든요. 마스크 한 번만 내려주세요. 안 돼요. 진짜 요 아, 요 저희 방귀 못할 수도 있어요. <웃음>